게이스 okay, 월스킨. 자 여러분들 저는 서피비치 와 있습니다. 여기 몸이 좀 좋으신 남성, 여성 분들 많이 계신데 가서 한번 인터뷰 좀 하고 또 제가 준비한 선물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Hey, what's up, guys? Hey. <웃음> <웃음> 뭐 운동했구나 친구들. 네. 셋이 왔어요? 네. 어, 냄새나. 연인을 찾을 거예요? 아, 저는 못 찾을 것 같습니다. <웃음> 아 나는 이 운동이 제일 힘들다 뭐? 저는 레그 프레스가 제일 아 레그 프레스? 아... 하체? 네 레그 프레스가 힘들 것 같아 <웃음> 단백질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응. 안 먹었죠? 내가 단백질 준비했어요 뭐... 한잔때 같이 데리키고 내추럴 샤콜릿 시원시원합니다 아 근데 진짜 이 젊은 친구들 분위기가 너무 좋다 아맛 어땠어요? 너무 no, 맛있었습니다 no, 맛있었어요. 맛있었지? 네한뭐 네. 먹고 싶은 느낌이 아. <웃음> 아니, 더 줄게, 야. 너는 좀더 줘야겠다. 와, 와,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난 진짜 저 뒤에서 인스타그램 먼저 알고. 그래서... 웃어? 네 분이 친구세요? <웃음> 아니요, 저희들이 <웃음> 친구. 친구. 선배님이시고. 아, 이분은 가장 높, 교수님 가장 좀. 가장... <웃음> 이름이 교수라고? <웃음> <웃음> <웃음> 교수님이랑 <웃음> 학생이랑 <웃음> 어, 같이 왔어요? 어, 네, <웃음> 네. <웃음> 운동하는 사람 너무 좋아요. 아, 진짜요? 네, 친구분은. 어, 어떤 면에서? <웃음> 자기관리도 일단 포함이 되고 아, 있다. 포함되고 그리고, 그리고 뭔가 건강하잖아요 아, 건강한 이미지 그치? 이렇게 맨날 술 마시는 것보다 헬스장 가 있는 게 있고 막 이렇게 짝 마른 것보다는 좀 탄탄하고 그냥 남자친구가 만약 에 운동을 진짜 좋아해요 데이트하자 해서 이제 토요일날 이제 닭가슴살 가은거 그냥 가서 먹고 본인은 막 맛있는 맛집 찾아갔는데 닭가슴살 먹고 그냥 먹고 술도 안 마시고 단백질 이 마시고 이러면 어때요? 해주면 안 되나? 아 그래도 이해 해 주려고 그러네요. 단백질 혹시 쉐이크 드셔보셨어요? 네. 근데 우리 께 있는데 한번 드셔보실래요? 네. 상큼하게. 저요. 단백질 쉐이크인데 상큼해요. 상큼해. <웃음> 웃어? 야, 웃어? 딱딱 기다려세요. 딱 기다려. 이게 여성분들이 제일 단백질 좋아하는 있더라, 단백질, 그래. 단백질 쉐이크예요. 단백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와. 신기하다. 이게 여성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피치 맛이고요. 상큼해야하네요상큼해 맞잖아! 이씨! <웃음> 상큼하네 반백지쉐이크라기아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 어때요? 맞죠. 괜찮죠? 네. 이런, 이런 에너지 조, 너무 좋아요 약간 자유분방한 느낌에 들고 에너지가 느껴서 이렇게 사람이 이끌리게 하잖아 제가 왔잖아 네, 네 발로 왔어요 아, 두 발로 오셨다고요 뭐지? 와우! 반갑습니다 와우! 사이 어떻게 되세요? 네? 아 여자친구입니다 아 진짜? 네너돈 네. 네. 돈 네. 많냐? <웃음> 운동 좀 하세요? 아, 네, 운동하는지 운동 2년 됐어요 어떤 계기로 운동했어요? 아 거울을 봤을 때내 <웃음> 자신이 병원 이게 아니고 여기가? 네. 아여기 만족해요? 좀 매력있다 생각하는데 어, 맞아, 맞아. 여친구분은 자 남자친구 네. 운동한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네. 어때요? 진짜 운동하는 것 같아요? 아 하기는 해요 매일 가기는 아 하고. 진짜 매일 가? 좀 사회는 갑니다 아너 가는 거야? 그럼 <웃음> 어, 혹시 남자친구 단백질 쉐이크 먹는 거 보셨어요? 네 봤어요 아, 본인은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안 드셔보셨죠? 우리가 중부했어요 단백질 뭐 먹어요? 저는 지금 신타식스 나가 어? 지금 뭐하는 거야 <웃음> 마이 프로틴도 좀 많이 먹고 많이 먹습니다 아 그렇지 아 여성분 어, 여성분은 저희가 이거 드릴 거고요 색깔 괜찮죠? 네 브라운 슈거 드릴게요 흑설탕 당. 흑당 그렇죠 진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나 이런 걸로 거짓말하는 걸 진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와. 어때요? 이거는 다이어트 할 때도 네. 이런 단거 먹고 싶을 때 네. 먹으면 진짜 좋아요 괜찮았어요 게, 확실히? 메가톤보 아마 어! 어떻게 알았어? <웃음> 메가톤보 안 해! 맞죠? 어, 어땠어요? <웃음> 프로것 같지 않고 그냥 음료도 같 네. 네. 그래서 이 여성분들도 드시기 편하게 자,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야 저는 이제 스포츠 모델 나가다가 아, 스포츠 이제, 모델? 이제 뭐 핑계라면 핑계지만 이제 센터 운영 때문에 아 그렇죠 또또 사업과 또 그런 것도 힘들어요. 에이. 아 스포츠 모델은 포즈가 어떻게 돼요? 뭐가 있어요? 아야 <웃음> 이게 이게 스포츠 모델이구나. 등 보고 그냥 달려왔잖아. 등한 번만 보여주세요. 등. 아 아니 등 진짜 좋아요. 어, 난등 운전자한테 부럽더라고요. 어, 키 몇이야? 왜 이렇게 커요? 말랑이도 키가 한180한 180. 한 180. 본인은? 제가 한 186,7 정도 야 <웃음> 내가 그래서 스포츠 모델 안 나갑니다 저희가 이거 다 준비해 왔습니다 시원시원하게 자 이거 드시고 어떤지 아음 어때요? 어 엄청 맛있는데 <웃음> <목소리> 아 진짜? <목소리> 야, 진짜 맛있죠? <목소리> 어, 예, 이게 단백질이에요. 어 이게 BCA가 아니고? 아, 아, 저는 아니에요. 색깔 보고, 보고. BCA인지 알았는데. 아 맞아요, BCA a 아니고 아 이거는 이제 단백질입니다. 아 바로 막 그냥, 아 <목소리> 그냥, 그냥 막막 <목소리> 어떻게 아까 아, 아, 막 펴지고 있다. 어디 어디라고? 펴지고 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휴가 왔어요. 휴가. 이게 휴가예요? 네 휴가. 땀 뻘뻘 흘리는데? 두 분은 운동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살면서? 해봤잖아요. 아니요 요가랑. 요가. 웨이트는. 키티 등록하고. 다한세번씩 나가고 다안 갔어요 전에서만 보는 호구가 여기 있는데 맞아요 필라테스도 등록하고 한세번 가고 안 가고 요가도 등록하고 한번 가고 안 갔어요 혹시... 리치? 차키 보여줘요 안돼 <웃음> 안돼 리치에요? 어쩐지 어쩐지 어쩐지 <웃음> 내가 느낌 있었다니까 아치구나아차못 타요? 저 그냥 박스터 본인은? 아유 저는 그냥 산거 삽니다 음 국산? <웃음> 아니요 야둘다 리치잖아 프로틴 쉐이크는 안 드셔보셨죠? 네, 어, 네. 오케이 그럼 제가 준비한 거는데 한번 드셔보실래요? <웃음> 여성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틴 중에 하나인 초콜릿 어. 민트예요 초콜릿 민트 맛있다 단민초 자 오케이 음, 어 이건 맛있다 맛있죠? 무슨 맛이에요? 음. 누가 아, 누가 무 너무 멋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운동 네. 좀 하네. 자, 슬프 아, 옆에 그렇습니다. 살짝 돌아서 네. 3도 한번 잡아 볼까? 3도요? 오... <웃음> 몰 물론 다 3대 몇쳐요 490. 10kg 남았네. 네, 10kg 남았어 아, 벤치 프레스를 몇 하는데? 120. 어, 스쿼트? 150. 상시 충이네 <웃음> <웃음> 아, 데드리프트 220. 데드, 데드 데드 아, 그래? 몇 어, 스쿼트 못 하지? 근데 이제 2스 아 스모로? 아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뭐예요? 제일 좋아 난이 운동 나 만약 무인도 가서 네 이거만 가져갈 수 있어 스쿼트 아 스쿼트? 무조건 스쿼트 네 스쿼트 못 치잖아 그러니까 스쿼트 아, 아 그러니까 스쿼트. 욕심나서 네, 그렇죠. 점인 곳을 채우겠다 그렇죠 그렇죠 아 운동하는 계기가 어떻게 돼요? 약해서 강해지고 싶어서? 누해한테싶 맞고 그랬나 나처럼? 그렇죠 지, 지금은, 지금 만나면 어떻게 돼? 죽죠 헨드릭스 <웃음> 헨드릭스 네. 진! 아 진! 네. 진토닉 할때그 진이죠? 네네 네. 음. 오늘 뭐... 칵테일 드셔러 오세요 칵테일... 싸요? 공차야 8,000원 <웃음> 원래 얼마인데 원래 8,000원 <웃음> 메가톤 알아요? 메가톤? 어? 아이스크림? 아아아아아요 알아요. 그거 녹인 맛이랑 똑같아요 오 드셔보세요 와. 어때요? 진짜 맛있어요 괜찮죠? 마이프로틴 드세요? 예, 네, 마이프로틴 먹어요 무슨 맛 제일 음. 좋아해요? 초코. 아 초코 맛. 네, 네. 아, 그 제그 제일 무난하지. 어제 네, 네. 아, 선물 있습니다. 저희 과자도 있거든요. 과자 네, 드릴게요. 네. 한번 맛보세요. 어떠세요? 나도 안 먹어봤는데. 네. 하나 줘보세요. 나도 하나 줘. 비건 집이에요. 비건. 솔직히 말해보세요. 솔직히 한 먹을 만해요. 너도 나도, 나, 나도 그냥... 나쁘진 않다? 나쁘진 않아. 이거 그러니까 비건 이거 비건이잖아. 네. 오. 칼로리야, 99 칼로리 99칼로리? 네. 오케이 빨간맛 맛 음, 이거 드릴게요 아니 근데 영상보다 훨씬 큰데? 원래 영상이 적게 나와요 대, 댓글 다 하세요 What's up? It was me! 아, 말하기 미친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런 있어. 텐션 줘요 어. 야 근데 술 많이 마셨네 아, 많이 마셨네 운동 <웃음> 얼마나 하셨어요? 저는 이제 5년 전 됐습니다, 저도 5년 차 너도 술 마셨지? <웃음> 네. 저는 센터를 운영. 아, 센터? 어떤, 네. 그, 웨이트? 예, 웨이트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멀리뛰기를 몇 미터 뛴다고? 아, 320 정도. 영상 제대 영상 있잖아. 있잖아. 있지, 있지. 인스타에 바로 있지. 예. <웃음> 유튜브 이름이 뭐예요? 아, 유튜브는 최대 영화들. 아, 최대 영화들. 지금. 은 최대 영화들! 나 알지. 근데 네. 나는, 지금 나는 운동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나는 사실 옛날에 이랬어요. 이렇게 음. 운동할 거 운동하고. 맛있게 마시고 술 많이 드시고 맥주 많이 낸드시고나 소주 다섯 병이잖아 주량이 이, 이 생기 입만 열면 구라가 형 누구야? 네. 지도 끼고 싶은 네. 야, 저분 네. 좋으시네. 괜찮죠? 아, 감사합니다. 아 여기 근제 제모해야겠다. <웃음> 근성장을 위해서 단백질 좀 타왔거든요. 한장씩 제가 드릴게요. 아, 고맙습니다. 아 예, 자마리센터짐 이름 뭐예요? 저희 조스짐이라고자조스짐을 위하여 cheers. 오, cheers. 네. 좋습니다. 어때요? 너무 괜찮아요? 너무 하아 좋습니다. 이게 저, 마이 프로틴에서. 해서... 한 번만 말해도 된뭐제 목표가 어, 운동 네. 대결만 하면 됩니다 아 운동 대결? 네. 어떤 대결이요? 어? 달리기! 제자리 멀리 뛰기! 아 그런거? 네 하고 한 10만원 채워보세요 펑셔널! 구독, 구독자 10만원 채워보세요 신난 10만, 신경아 <웃음> <진짜. 맞아. 웃음>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희가 저기서 계속 좀 지켜봤는데 네. 혹시 어... Are y o 아니에요 키 엄청 크세요 키 몇이에요? 저72 야나발 180입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신발 신고 그러셔도 그래요. 아, 그러니까 운동하는 남자 좋아합니까? 네. 어디, 어느 분이 제일 매력적이에요? 뭐 어깨, 어. 등? 뭐 가슴. 가슴 왜? 어, 저는 가슴이 좋아요. 어, 친구분은? 저, 도요 가슴이? 라떼는 다 어깨라고 그랬는데? 여성분들이? 어. 오, 가슴. 제일 좋아하는 그 유튜버 있어요? 저 유튜브를 안 봐요. 아, 진짜? 어 되게 맑네요. 맑네요. 네. 음. 어때요? 프로틴은 색안 갑니다. 괜찮죠? 그냥 저희 드리는 건데 다이어트 하시는데 필요하게 저희가 팝콘, 팝콘이에요. 근데 칼로리가 100 칼로리가 안 돼요. 이것도 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팝콘도 드시면서 좀 놀다 가시면 좋겠, 좋을 것 같아요.